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함께 만드는 방송, 함께 만드는 기쁨 SBS입니다. 더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더하고 새로운 재미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함께 만드는 기쁨 SBS